안희정 아들 충격적인 태도 최종 결론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아들이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린 글 때문에 논란이 되자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앞서 안씨는 서울서부지법형사합의 11부가 안 전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지난 14일 인스타그램에 상쾌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안씨는 이 글에서 안 전지사의 성폭력 의혹을 폭로한 충남도 전정무 비서 김지은씨를 의식한 듯 사람은 잘못한 만큼만 벌을 받아야 한다. 거짓 위에 서서 누굴 설득할 수 있을까라고 썼다. 여성 단체들이 이번 1심 판결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안씨가 이 글을 게재하자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남성 혐오 인터넷 커뮤니티인 워마드에는 안씨 신상을 공개하거나 그를 원색적으로 비판하는 글이 등장했다. 당초 안씨는 계정을 공개했으나 이 글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자 비공개로 전환해 현재 글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아들 안 모씨가 전직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누나라고 부르고 직접 전화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지인 구모씨는 지난달 9일 마포구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안전 지사의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3월 5일 저녁 안전 지사의 큰 아들로부터 누나에 대한 정보를 취합해야 할것 같은데 도와줄 수 있느냐는 문자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어 바로 전화했더니 부인 민중원 여사가 받아 김씨의 평소 행실과 과거 연애사를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아들 안씨는 지난 4월에도 김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안씨가 고의적으로 김씨를 압박하려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안전 지사 측 법률 대리인은 아들 안 씨가 실수로 전화를 걸었으나 김 씨가 받기 전에 끊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4일 오후 안 씨는 인스타그램에 미소 짓는 사진과 함께 상쾌라고 시작하는 김 씨를 겨냥하는 듯한 글을 올려 논란에 휩싸였다. 이날은 안, 전 지사의 일심무죄 판결이 내려진 날이었다. 안씨는 그래서 사람은 잘못한 만큼만 벌을 받아야 한다며 거짓 위에 서서 누굴 설득할 수 있을까라며 김씨를 에둘러 비판했다. 안씨는 온라인 상에서 글이 논란이 되자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Okay. <laughs>